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만 오늘 같이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겨독합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되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한번 다 같이 반응 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 아시죠? 아멘 할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서로 보면서, 아멘! 해보면서, 서로 보면서, 아멘! 아멘! 오늘 아멘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죠? 반응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뭐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첫째는 확률리 내다다 볼줄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삶 속에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지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내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것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은 도무지 안될것 같은 큰 절벽 같은 그런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으딱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멀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멀리 나다보면서 주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니 나는 기다리고 또 평안하며 주님 의지할 거야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문제 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금방 깨지고 의류 있으면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하는 성경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을 말씀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도 끝까지 나를 믿고 너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지금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나사로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건데,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죠. 또 예수님도 저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좋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어요 집에 대들보 같았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는 일을 당하자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그만 무너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어 저쪽 배다니에서 이쪽 배다니로 오셨을 때그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 마을 오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맞이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마르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여기 그냥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 저 배다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뒤에는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죽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은 능히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냐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은 죽지 않게는 할수 있어도 지금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믿음인 거죠 그표현 예수님을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직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오빠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시고는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이야기하자. 주님,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우리 오빠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뭐 돌을 옮겨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 분위기는 너무 낙심되어 있어요 죽은 오빠 때문에 슬픔에 지금 막 젖어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볼까요?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했던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했어요 왜 되느냐? 예수님 오신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는 그래도 마을 어기에 마중 나갔는데 마리아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너무 자기 오빠 죽음 때문에 슬픈 감정이 너무 힘들었던지 보지도않았어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는 마리아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언니 마르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자, 이런 믿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수 없을 거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 앞에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합시다 자 빨리 띄워줘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되는데 큰 소리로 모인 사람들 다 드러납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은 나로 나를 보내신 것을 저절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실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하시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믿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나 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세요 잘 점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도 꼭 이와 같아요 정말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도 믿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위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되죠 염려와 걱정으로 진정긍긍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성도들이 많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고 누가 말 한마디만 이상하게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바로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를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받으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도 사업 파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네. 내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다보아지느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그 현실이 나로 낙심케 하지만 그런 문제는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까지도 주장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절 한번 띄워 드릴게요 큰소리로 같이 사절 읽읍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니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때저때 때 믿음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믿음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용기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나만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또 우리 11조 생활만 하더라도 11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정말 그분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으면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11조는 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정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힘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번 믿음으로 도전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은 내가 몸부림 쳐서 내 스스로 뭘 이루는 믿음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따라서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 얻으려고 몸부림 친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물론 내가 막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 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낙심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마르다로서는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수는안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르다가 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그 말씀 듣고 아멘! 지금 그러면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못했거든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아멘! 지금 살아날 줄 믿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러면 마지막 날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아마 그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마지막 때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여 저는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내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리다는 여전히 마음은 슬프고 낙심 천만이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분위기는 전혀 믿는 분위기가 아니고 나중에 부할 때 그때서야 제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자 우리도 여러분 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슬픔과 낭망이 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기는 그렇고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왔던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었던데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고 다 주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말하고 그러지만 역시 마음의 낙심과 슬픔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몸부림 친 것은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몸부림이 아니다 몸부림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정말 믿어지는 거지 몸부림 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완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으탁하 되어지는 거예요 내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여러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 김우연 감독님이 하늘의 은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김우현 PD가 제작했던 KBS 인간극장의 강화문 연과라고 하는 그 편의 주인공이, 내성마비 장애인 재환 씨가 그 편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강화문 지하도에서 좌판을 하는 재환 씨라는 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재환 씨가 예수 믿고 방운도 받게 되고, 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김우연 PD도 마음이 안타깝고 본인도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담배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끊어지더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중독이 되면 정말 끊기가 힘들다는 건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 담배 끊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재환 씨를 보고 김우연 PD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환아 우리 노력을 아예 포기하자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끊어달라고 맡기며 기도하자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재환씨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김우연 피리의 말에 딱 뭐가 필요 왔는지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주님 저서 담배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재환씨가 어떤 집회 참석을 했다가 성령님 만지시는 체험을 해버립니다 성령 체험을 그 성령 체험을 하자 그때부터 담배 피우는 연기만 자기 코에 들어오면 역겨운 거예요 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때부터 담배 연기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져서 담배를 그냥 바로 뚝 끊어버려요 바로 끊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도 꺾지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하시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마치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므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 주님께 맡기고 낙심까지도 슬픔까지도 상황까지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줄 믿고 할렐루야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지금 역사할 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그냥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지 밀려, 조지 밀려라고 해야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같은 분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 이 조지 밀려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살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몇칩니까 한두 자녀 먹여살리는 것도 힘든데 만명 넘는 고아를 그냥 먹여살렸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뭐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만명 넘는 고아를 그냥 하나님께 안내맞기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만명이 넘는 수많은 고아들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 공급이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문을 여니까 많은 동력자들, 지원자들이 그냥 붙어서 지원하고 구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스미스 위거스 목사님도 예수님 당시 때처럼 병든 자 귀신 들린 수많은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명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무려, 무려 14명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기사가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단순히 믿게 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믿음이 확 생기니까 믿음이 막,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전기에 보면 다 한결같이 기도에 깊은 자리 있었던 분인데 기도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건데 그것이 저들의 믿음을 온전히 받고 놨어요그 위거서워서 목사님은 매일 한 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고 나서 예배당 분을 났으면 산을 내가 밀어도 이 산이 밀릴 것 같은 확신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한 시간 정도만 기도하니까 예배당 물탕 나서 큰 산도 내가 확 밀어버리면 저 산도 확 무너질 것 같은 믿음이 오더래 그 믿음 가지고 죽은 자에 가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지어라 이러니까 14명씩이나 죽었단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믿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고 선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멀리 있는 진리는 믿지 마.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멀리 있는 진리는 믿지 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의 마르다는 멀리 있는 진리는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적용되어야 할 믿음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데는 조금 도 주저하지 않아요 주여 마지막 날에 내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마지막 날 멀리 있는 그 진리는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자기 오빠도 살아날 것이라는 멀리 있는 진리를 믿은 겁니다 하지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가까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믿지 못한 것 당장 적용되어 그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가 봐 아멘 믿습니다 하면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을 보아야 되니까 부담스럽던지 그건못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고백적인 진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고백적인 진리가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예요 그 사실은 틀림없이 믿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장 죽은 자기 오빠에게서 예수 글도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르다의 경우에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인격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먼 훗날의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 했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느낀 기쁨과 감격을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부터 벌써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도 말끔히 사라졌을 것이고 무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마음의 고요함을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신앙의 음지가 없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제림하시면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멀리 있는 진리는 잘 믿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진리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이 교리적인 진리는 주저없이 고백하면서 도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창조의 능력으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치 않습니까? 그거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안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못 뜨는 우리 위해서 치유기도 하잖아요 힐링 우리 사회 때문에 치유 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은 떠나갈 것이다 이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지기 쉬운 이거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마르다는 주님에게서 직접 그 말씀을 듣기라도 했지라면서 변명하려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마르다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누가 더 유리합니까? 마르다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더 유리합니까?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지금 우리가 예수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능력은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새날 교우들은요 마르다와 같이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지 않기로 다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앞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거든요. 39절, 38절 한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계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럴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은 뭡니까? 나중에 진리를 믿으면서도 지금 오늘 당장 나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뭡니까? 마라다처럼 멀리 있는 진리를 믿지만 오늘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돌로 옮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돌이 가로막는 이상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그 돌을 빨리 옮기십시오. 아직도 예수님 말씀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믿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돌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갑니까? 이 세속적인 생각에 돌을 옮기세요. 그 돌을 옮길 때 주님이 드디어 당신의 심령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외칠 것이고 그때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벽에 걸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떨게 만듭니까? 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빨리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공포가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 체험되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매일 체험되어지는 생명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야, 나 보고 믿고 나중에 천국가, 나 보고 믿고 믿어서 나중에 영생 얻어, 나 보고 믿어서 나중에 부활 얻어, 그 수준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나에게 지금 생명이야 나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싶어 내게 지금 매일 체험되어지는 생명으로 내가 너 앞에 있고 싶단 말이야 너는 마음에 돌만 좀 치워봐 돌만 좀 치워봐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천적으로 어탁할 수가 있거든요 다 맡기면서 신뢰하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꺾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 아, 그 믿음 가져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 믿음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 나중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진리, 지금 역사하심 오늘도 체험되어지는 능력과 부활과 생명을 제가 믿고 체험하는 아멘, 믿습니다 그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요 이 믿음 채워지면 예 어떤 문제가 와도 전전근거가 안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슬퍼할 수가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멘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살아서 오늘도 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터치하셔서 죽음도 끊지 못할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 믿음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 이제 우리가 벗어납시다.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죽음도 끊지 못하는 그 믿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셔서 죽음도 끊지 못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놀랍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믿음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멀리 있는 진리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믿는 그 진리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는 그 믿음을 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좀 옮기세요. 반쪽짜리 믿음의 돌이 있거든, 치우세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거든, 이 시간 옮기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믿음의 돌을 옮길 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는이 주님의 엄숙과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 지금 나에게. 지금 도움을 줄수 있는 예수를 믿고 체험하는 그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의 돌을 옮기겠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의 돌을 채우겠습니다 한번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구하면 주식한다고 약속했어. 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 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끌수 없는 믿음의 지경까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못한 것 있거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반쪽짜리 믿음의 수준이 있다면 구합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영생 얻는 그 반쪽짜리 믿음에서 오늘 지금 당장, 오늘 지금 당장 그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고, 그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니, 생명이시니, 역사이시니, 능력이시니, 하나님 오늘 구합니다. 혹여나 반죽짜리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자그마한 일 하나 터져도 전전긍긍되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 나의 그믿음의 돈이 있거든 이것이 내 심령을 무덤으로 만들어서 오니 오늘 치웁니다 지금 옮겨입니다 옮겨버립니다 옮깁니다. 옮기게 하소서, 치우게 하소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음성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늘 말씀 앞에 세우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구하라 이 믿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구하며 나가게 하소서 계속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죽음도 꺾지 못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날 성도들의 믿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십일조를 하며 믿음으로 감사와 여러가지 헌금을 드리는 우리 새날 성도들의 손길 위해 죽음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날마다 부활이요 생리신 주님을 생생하게 생경하게 리얼하게 오늘도 체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